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 목마르다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어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런 찬양도 있고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뭐 이런 가사들일 때 여러분 어잘 이해가 되셨나요? 아 내가 지금 목마른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목말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 나는 지금 목이 마른고 목이 마르다고 구해야 되는 상태인가? 아니면 그냥 어, 무슨 뜻이지? 아, 이건 여러분 잘 운동이 되었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분은 목 마르다가 아니라 좀 컬컬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 분이 있고 뭐 영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야 할 방법 오늘 주제의 말씀이 이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어, 할 텐데요 먼저 그 진행 전에 앞에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본문이 언제 어디인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초막절 기간입니다 장소는 유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러 가진 않았고 가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핵심 교훈이 다시 한번 선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미친 자의 말처럼 여겼죠 자기가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느냐? 무슨 영생을 믿음으로 얻느냐? 뭐 이렇게 했죠. 오늘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무리들 중에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 왜안 잡아가는 거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저가 저렇게 말하는데 당국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당국자들은 저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믿기나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저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아는데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바로 미가서의 예수님,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임이라고 이미 기록된 거 여러분 아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석 중에 자글지라도 자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선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에 베들레헴에서 실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피난 가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해서 유년 시절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갈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여러 형제 중에 맏아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걸 그들이 성경을 통해 알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겁니다 이단도 성경을 전혀 모르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 끝이 다른 게이단이고 그게 더 위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영적인 일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아는 사람이 그 아는 것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문제를 삼을 때참 교회가 어지러워지는데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 예수님이 외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8절과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데요. 28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외쳐 이르는 것은 그냥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가르치는 정도의 말이라면 외치는 것은 이것이겠죠 예. 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뭐이 정도 크기와 소리로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근데 가르친 거하고 외친 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목소리 크기요? 뭐 차이가 있지만 저는 왜 외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누구도 놓쳐선 안될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소리치며 주님이 선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친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런데 그건 틀린 거죠. 너희가 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틀렸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네 이걸 간단히 줄이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다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곧 나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나를 보냈고 그래서 나는 그리도다 기름 부음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도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이게 외쳐 가르친 핵심 메시지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 대답을 하신 분도 있고 속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그냥 고개만 끄덕인 분도 있는데 단한 분도 예 없이 이두 가지 명제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연관된 말씀이 33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데, 너희 나를 배척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자인 너희들은 그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어, 이게 도대체 뭔 말이래 하는 느낌으로 아니 저가 어, 우리가 찾지 못할 곳에 간다면 저 이방 그리스 헬라 이런 나라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그렇게 수군대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참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인 소경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러한 대답이고 답변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에 퀘스천마크를 갖고 질문을 가지는 분이 혹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 번 했지만 왜 예수님은 꼭 사람이 되어야 됐지? 그냥 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건가?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되신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거 그 사실조차 더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왜 성육신해야만 했는지 여러분 왜 그러셔야만 되십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할 길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대속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죄 없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속이 가능하게 된 거죠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집 계약해 보셨죠? 전세든 월세든 뭐 매매든 딱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깨버렸어요. 그러면 유약금을 보통 보는데깬 사람이 뭡니까? 아니면 깨을 당한 사람이 뭡니까? 깬 사람이 뭡죠.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물어야 되죠. 배상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도 똑같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계약을 맺고 깨면 죽는다. 이렇게 조건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깼습니까? 사람이 깼습니까? 사람이 언약을 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대표로 죄값을 물고 화목하게 하도록 화목죄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읽으면 잘알수 있는데 이사의 53장 6절과 로마서를 제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볼게요. 자막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한 이유가 뭐냐고요? 죄 담당하려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했습니까? 화목제물로속죄제물로 죽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냥으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게 뭡니까?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죄 싹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는데 이 사람에게 의롭게 해야 생명을 줄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죽음, 이게 바로 우리의 처지였는데 이 죄에서 의롭게 해서 생명을 주는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이 성육신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미 알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초막절에 가르치고 유월절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표현 가운데는 예수님은 억지로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가른 유다의 배반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에 따라서 정확한 때를 따라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초막절 행사는 7일간 열리고, 8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7일간 초막절 절기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 여러분이 잘 생각 못했고 알지 못했는데, 제사 지내는 건 성경에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제제 드려가서 황소를 13마리 잡았다가 12마리, 11마리 해서 70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이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없는데요. 바로 물을 뿌리는 그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무슨 날을 하냐면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우리 몇년 전에 갔는데 실로암 갔던 기억 나나요? 예, 실로암. 못간 분들을 위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로암 가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 저게 실로암 내 생각이랑 전혀 다르다 이런 분꽤 많죠. 제가 베데스다 연못 생각할 때도 예 그냥 우리처럼 그냥 어떤 늪지 같은 그것에 연꽃이 있는 그런데 절대 연이 없습니다 연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욕조처럼 만든 거예요 저게 실루암못의 일부분입니다 실제는 저게 기둥들이 좀 보이고 벽이 있는데 저기는 교회 이어 이방, 이방 교회 건물이 있어서 일부 부분만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제대로 그때 모형을 보면 다음 사진. 저기 실루암못 뭐 동그란 거 이렇게 사각형 보이죠? 조그맣게 보여도 수영장처럼 큽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큰 건물 보이죠? 저뭐 같아요? 저게 해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남쪽에 실루암못이 있다 이렇게 보고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계단도 있고 저렇게 목욕탕처럼 있는데 저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상상한 그림 그거 볼게요. 저기 큰 수영장 같은 거 보이죠? 기둥들 보이죠? 사람들 있고 계단으로 물에 내려가는 저게 바로 실로암 못일 것이다. 그 당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경이 진흙으로 이김을 받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치으라고한그 실로암. 신로함. 이 실로암에 제사장이 어 이제 내려가는데 금주 전자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뜹니다. 물을 떠서 딱 오면 수문이라고 하는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문인데 거기 도착하면 나팔을 불고 순례자들이 어, 노래를 하면서 따라 올라오는데 제가 사진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어, 류모세 성교자가쓴 어, 절기 이야기 가운데 있는 사진 몇 장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어좀 소개를 한, 하는데요. 오른쪽이 실로암 연못이고요. 저기 금으로 된 주전자를 이제 예, 어딱 물을 받았고요. 뒤에 나팔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물을 딱 뜨고 나팔을 보면 축가로 그 다음에 시를 읊는데 이 시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2장 2절 3절 자막을 먼저 한번 좀 보여줄까요? 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 구원의 우물물, 신로한 물을 딱 뜨고 가면서 이 노래를 하는 거야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자들이 이제 성전으로 오지겠죠. 그렇게 뭐한 2, 30분 걸어서 딱 걸어오면 그물 가지고 어디 갑니까? 번제단으로 올라가요. 번제단에 올라가서 뭐 하냐면 원래 포도주를 붓는 게 제사 가운데 있어요. 전제 이건 따라 부르는데 포도주뿐 아니라 저기 사진 보면 한 사람이 더 있죠. 예, 저기 보면 오른쪽은 포도주 빨간색. 왼쪽은 물을 붓는 거예요. 이, 이거를 이 예, 물을 붓는데 이 물을 붓는 것은 초막전에 매일같이 이 의식을 행하는데 한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요 지금 실로한못에 갔다 오는 일행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남쪽에맞제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강 시내가가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가서 버드나무를 잘라옵니다. 저기 보면 제가 버드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저기 황토색 강물 있죠? 거기에 버드나무가 자라는데 이 버드나무는 물을, 물가에서만 자라요. 다른 데는 광야에서는 못 자라요. 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물이 없으면 말라 죽겠습니다. 저 버드나무를 잘라와요. 잘라와서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저 재단 남서쪽에 다음 그림 사진 보면 버드나무 찾았나요? 보이죠. 저기에다 뿌리는 없지만 꽂아놔요 다른 사람 낯발불고 위에서는 물을 붓고. 이 버드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라서 오는 동안 벌써 말라가기 시작해요. 꽂아놓고 있으면 그 뜨거운 이 팔레스타인 날에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럴 때 사람들이 행진합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순례자들이 원래 이 재단, 재단, 재단 곁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초막절 때는 이 보통 평민들도 저기 와서 지금 어 사각형 앞쪽이 저기 대단 위입니다. 6m, 6m 되는 정사각형이에요. 저대단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돕니다. 순례자들이.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고 노래를 해요. 10편 118편 25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다음. 다시요. 여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 말로 호시아 나. 나는 이제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빨리 하면 뭐라고요? 해보세요. 호시아나. 다시 한 번. 호시아나. 이게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 찬양이죠. 호산나.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자, 그런데 명절 끝날 큰 날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큰 날이냐면 보통은 한 바퀴 돌았잖아요. 호시아나 하면서. 근데이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요. 왜 일곱 바퀴를 도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뭐가 떠오릅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 예, 일곱 바퀴를 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바로 일곱 바퀴를 돌면서 어떻게 보면 초막절이 이제 끝나가고 예, 그들이 계절적으로 보면 계속 건기였어요. 이제 비가 내려오도록 하나님께 은혜의 비가 내리도록 이 말라 죽어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마치 그런 심정으로 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지금 물 내려달라고 그렇게 돌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정말로 생수를 줄수 있는 분 예수님 빼고 그들이 그 행사 가운데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은 계속 돌면서 여와여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할때그 응답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제 구원하러 내가 왔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외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물인가 하는 궁금한 분이 있습니까? 바로 유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수량이 적고 물이 없으면 생물이고 식물이고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그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은유되어 왔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라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절대 살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물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물로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에르미야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물은 정말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뜻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가장 정확하게 물을 표현한 게 바로 에스겔 환상인데요. 에스겔 환상은 4 7장에 보면 예스겔을 어, 데리고 성전문에 갑니다. 그랬더니 성전 문지방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졸졸졸 흘러왔겠죠. 근데그 물이 점점 가더니 발목에 차고 조금 더 내려가니까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엔 창일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강의 생명력이 너무나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제가 조금 중략했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 살고 이 강이 흐르는 가초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제가 여기 잘랐습니다만 뭐그 나무들은 약재료가 되고 하여간 엄청난 그런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생명이시고 의를 공급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흘러날 생명의 강, 성령의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죽음이죠 이거는 세상의 어떤 걸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술, 쾌락, 도박, 세상 즐거움, 부, 명예, 인기 그 어떤 것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의를 줄수 있는 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마름이에요. 아무리 거기다 퍼부어도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그런데 은혜롭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할때 저와 여러분이 네 제가 목마릅니다 하고 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마름을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 갈망으로 생각하면 채워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목마름은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서 이러는 그러한 목마름이 아니고 바로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의에 대한 갈망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갈망 이게 바로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안 됐어요 장애자들 안 됐어요. 죄인들, 세리와 장기들 안 됐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은 오라. 그러면 바로 생수의 강으로 그 목이 해갈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목마름은 해결됐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할 때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예, 감사도 없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생명을 얻은 것 너무나 감사한 것 맞, 맞는데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